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나라 한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심각하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풍수가인 제가 보는 것은 대한민국이 심각합니다. 큰일 났다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재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대통령이라 그러겠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요 심각하다는 건 뭐야 위태롭다는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 망해하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그 누구고 다 소용없어요. 나라 살릴 수 있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일반론으로는 대통령이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왜냐, 이 여러분 운이라는 거다 아시죠? 운. 운이라는 건 우리 개인에게도 있고 기업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는 게 운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라의 구운이라는건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구군이 융성해야 된다라는 말을 다 알고 있는데요. 구군이 융성하려면 구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구군이 융성하는 거 맞죠? 그러면 구군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는 사람 있습니까? 대통령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국운을 구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풍수에서 이 운이라는 게 결정되기 때문에 풍수를 본격적으로, 풍수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만이 이 구군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라 살릴 수 있다는 사람. 구군을 아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5천만 중에 누가 구군을 아는 자 이겁니다. 풍수하라 그래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저 박민찬 외에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풍수아들이 지금 2만명이라고 그래요. 2만명이 뭐하냐고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문가다, 교수다, 박사다 한다그러면은요 지금 나라에 국운을 말아야 돼요. 국운을 말아야 올바르게 풍수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국운을 말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박미찬이 접니다. 네. 나라 대통령도 소용없어요 나라 못 살린다니까요 자 지금부터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있나 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풍수지리학의 그 국어사전에 보면 풍수란 땅의 형세를 보고 사람의 길흉화복을 연결해 설명한 학설 이렇게 되어있어요 결론적으로 흥하고 망하는 것은 풍수지리 영향이다 라는거예요 국어사전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가?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에 있는 이 청계천 때문에 흥하고 망하는 거예요 청계천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과거와 같이 덮어져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와 같이 발전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풍수는 아까 얘기했죠. 형상과 기라고 했어요. 형상과 기 어? 땅의 형세를 보고 이렇게 얘기 했잖아요. 그 형세를 보면 이 청계천은 사람의 배 위치가 됩니다. 배이 배가 돼야 배 머리가 인왕산이요. 왼쪽이 지금 청와대 뒤에 북악산입니다. 오른팔이 이제 저, 저 남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좌충력 500호 현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양쪽 산맥이 동쪽으로 뻗어 내려갔잖아요. 이게 다리 형상이에요. 다리. 그래서 사람이 누워있는 형상, 와인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누워있는 형상이면서 청계천이 뭐냐? 지금 청계천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이 사람의 명치입니다. 명치에 그래서 이 중랑천까지 이게 배 위치가 돼 배. 그래서 사람의 배를 가려면 어떻게 돼요? 나라, 사람이 죽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청계천을 갈라나면 사람이 죽는 것 같이 나라가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 제가 수백 번도 더 얘기한 건데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청계천 서울 중심나 청계천은 아,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이 중심이에요. 그 중심부에 배를 갈라나면 사람이 죽두, 죽듯이 나라가 망한다는 이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서울이 모든 게다 서울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를 제가 저 주장하는 이 연구를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5000년 전부터 1960년도까지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시죠? 67달러입니다. 6 7달러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예요. 그때까지 청계천이 갈라지어 있어서 우리나라는 도저히 발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61년도에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청계천을 덮었어요. 청계천을 덮자마자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경제성장하는 겁니다. 박제,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도에 5.16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청계천을 덮자마자 훌륭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국군이 그 그때부터 융성해지려니까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분이 하는대로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예요. 이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청계천 덮기 전에 이 67달러에서 이거 덮고 25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2만 달러가 된 거예요. 2만 달러. 세상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잖아요. 전 세계인이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이거를 어, 우리 일반적인 논리는요. 박 대통령이 훌륭하신 분이죠. 저도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있습니다만 지만있 그렇게 하게 된그 원인이 국군이 좋아지기 시작돼서 박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이 찰됐다는 얘기죠. 이구운이라는게 90%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 능력은 10%고 그러니까 90%의 운이 좋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한강의 기적.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청계천의 기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청계천을 덮고 이렇게 2만 달러, 지금 3만 달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2003년대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어떻게 했어요? 청계천을 지금 이렇게 갈라놓은 거 아니에요? 배를 다시 갈라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망하고 있는 거야. 하하 이거 자 올해 딱 이제 내년이면 20년입니다. 청계천 갈라놓은 지가. 2003년대에 갈라놨으니까. 그때부터 22년 만에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 윤, 유, 유, 저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 잘될 거로 보시죠? 남북관계만 잘 되면 잘될 거로 보시죠? 그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이 구군이라는 것이 깨지면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이 없는 사람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운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운이 좋은 사람이. 운칠 기삼이라고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군은 나라의 운을 대표하고 5천만을 대표하는 게 구군이에요. 그런데 이 90%의 군인이 완전히 깨졌는데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나요? 우리 국민은 5천만 분의 1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5천만 분의 1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 국민이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걸 명백하게 알고 있고 제 연구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풍수를 실질적으로 정자 실험을 해 가지고 1994년도 SBS 그거 잘보시다 해서 과학으로 증명했잖아요. 이거 사실로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제가 이걸 밝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 아니 나라가 어, 어떻게 망할 거를 보냐 아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망하느냐 지금 현재 북한 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북한의 저런 실정이 된다고 우리 나라가 응?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 제가 흥분 안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과거에 제가 많은 실은 소리를 했고 개뒤지라 소리 했고 대한민국 국민들 야가도 헛냐 했다 등신이다 소리까지 했습니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손에 쥐어져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 이 풍수를 다시 국을 살리는 방법을 하면 우리 국민서도 3만에서 지금 30만 달러 된다라는 그런 논리까지 제가 했는데도 아무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지금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잠을 못 잡니다. 에? 왜? 미래는 아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미래 걱정합니까? 어린애가 미래 걱정합니까? 배만 부르면 좋아. 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 이거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지금 내막 적으로 뿌리가 기둥이 다 썩었어요. 대한민국에. 아시는 분은 다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하는 거 잘해요. 어? 어, 잘합니다. 저도 인정해.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바람, 풍, 저저저 물수, 풍수, 바람과 이게 아니에요. 네? 풍수, 바람. 여러분, 바람이 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건 뭘 얘기해 주셨습니까? 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 기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좌우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돈을 잘 벌고 하는 일이 잘되고 하는 것도 다운 기가 좋아서 잘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기라고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기운. 모든 하는 일에 기운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기입니다. 기. 네? 이게 바람풍, 풍을 의미한 거야. 그럼 수는 뭐야? 물이잖아 물. 물은 보여요. 그죠? 물이 뭡니까? 물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에요. 오행을 지배하는 것도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세상 못 살아요. 그만큼 물이 중요한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수라는 말 기와 물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풍수라는 말이 여러분들 지금 풍수가 눈에 안 보인다 고 그렇죠? 미신이다. 이거 정말 개코 같은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이 지금 단5 분도 풍수가 없으면 다 죽어요. 살지 못합니다. 이게 풍수지리학이에요. 숨을 쉬는 것도 다 기를 공기를 활용해서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이게 풍수지리학이에요. 어? 이 풍수 지력을 완전히 밝힌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풍수가 책임이죠 이게 어쨌든 간에 이 풍수라는 게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인류의 이거를 밝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 박민찬 의원은 아무도 없어 못 밝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책을 지난번에 소개했지만 석가공자 예수를 넘어야 세상을 살린다고 한 거예요 왜? 석가공자도 이 풍수를 몰랐잖아요 그래 세상을 못 살린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넘었어요. 반드시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풍수지리가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수라는 건 자연 위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 위력을 활용하는데 돈 들어가요? 돈안 들고 힘안 들고 싸우지 않고 인류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바로 풍수지리학에 얼마나 우리답니까, 여러분 누구 타탈 필요도 없어, 어? 저는 누구 타안해타 탄다면 이걸 못 알아 듣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못 알아 듣는 걸타 타고 싶은 거요. 좀 들어가요, 돈안 들고 힘안 들고 싸우지 않고 인류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바로 풍수지리학에 얼마나 우리답니까, 여러분 누구 타탈 필요도 없어, 어? 저는 누구 탓하네. 탓한다면 이걸 못 알아듣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걸 탓하고 싶은 거예요. 왜 손에 쥐어도못알아듣냐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 오늘 주제가 대한민국 심각하다 그런 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빨리 이거를 저 이해하시고 제 연구에 참여하셔야 돼요. 저는 학자로서 밝혀낸 것 뿐이에요. 발표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 우리가 저 어, 예, 단체를 구성해서 풍수지리학 세계화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주제 대한민국 심각하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